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어깨 위의 요정 MC 레이라입니다 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발렌타인데이 쿠폰을 전해드렸는데요 모두 잘 받아보셨나요? 달콤한 초콜릿과 함께 두근두근 상자까지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혹시 못 받아진 우리 모험가님들은 이따가 커뮤니티 한번 꼭 확인해주세요 또 가신 김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더야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이벤트 소식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행운의 밧줄을 잡아라! 이벤트! 기간은 2월 3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2월 28일 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내가 고른 밧줄 끝에 과연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지는 이벤트죠. 화면에 보이시는 숫자 중 하나를 골라 선택을 해주시면요. 주어진 임무를 통해 얻으신 밧줄 획득권이 소모되며 사다리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선택하신 숫자 끝에 자리하고 있는 보상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험가님들 잊지 말고 매일 저랑 밧줄 선택권 획득해봐요. 두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모르코 인형 획득 이벤트. 기간은 2월 3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2월 22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주어진 임무를 완료하실 때마다 모르코 인형 0단계를 획득하시게 되는데요. 이 모르코 인형을 즐기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형의 아이템 설명란에 표기된 확정 아이템을 획득하시거나 다음 단계의 도전 상자를 선택해 확률적으로 더 많은 보상에 도전하는 쫄깃함을 즐기시는 건데요. 다음 단계로 성공하실 때마다 몇 배로 커지는 보상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과연 도전해볼 만하죠? 해당 임무는 매일 0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초기화됩니다. 세 번째 이벤트는요. 매일매일 미션 패스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2월 3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2월 28일 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내일이 늘 기대가 되는 이벤트! 바로 매일매일 미션 패스 이벤트죠. 이름처럼 정말 매일 미션을 완료해 주시고 준비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미션을 완료해 주시면 최종 보상을 획득할 수 있으니까요. 매일 출석 도장 쾅쾅 찍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2월 3주차 이벤트 업데이트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이벤트는 평소보다 좀더 아기자기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모험가님들 제가 전해드린 이벤트 소식 잘 활용하셔서 쏠쏠한 재미와 더불어 검사 모바일 더욱 재밌게 즐겨주세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이벤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